오늘은 위드피카 제품들이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색조 제품들이 특히나 되게 잘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전 색상은 아니고 제가 써본 것들 중에 괜찮은 제품들 몇개 골라서 리뷰를 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섀도우나 립, 블러셔 이런 부분만 다이소 제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용한 색상은 위드피카 블러썸 아이섀도우, 민터 블러썸 색상인데요. 작은 입자의 펄이 들어가는 쉬머한 섀도우인데 베이스로 깔기에 되게 적당한 색깔인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한번 터치해도 가루날림이 굉장히 심한 편이라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발색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포인트 섀도우를 넣기 전에 아이올에 넓게 펴발라주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루비 블라썸 컬러인데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오렌지 베이스에 약간 핑크를몇 방울 섞은 느낌? 눈 주변을 감싸듯이 채워줄게요 이렇게 약간 오렌지? 살구? 느낌이랑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은 색상인 것 같아요 모카 블라썸 컬러로 눈 앞쪽과 끝쪽 그리고 언더까지 음영을 줄게요 위드피커 섀도우가 가격 대비 정말 좋은 편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색상이 진해질수록 가루날림도 심하고 뭉친도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피그먼트를 써볼 건데 저는 샤인팝 색상이랑 루비팝 색상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이두 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가 펄이 안 흐를 수가 없는 용기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다이소 퀄리티라고 믿겨지지 않는 너무 영롱하고 예쁘지 않나요? 샤인팝 색상으로 눈 앞머리랑 중앙을 살짝 밝혀줄게요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 이 속눈썹이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길이감도 딱 적당하고 예, 제가 흑연사벌눈 끝에만 살짝 아래로 붙이는데 그렇게 사용하기에 진짜 괜찮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이 가로 길이도 긴 편이 아니고 세로 길이도 긴 편이 아니라서 이 가운데 부분을 딱 잘라서 이쪽 이쪽 이렇게 끝에 붙여주면 은 버릴 것도 없고 딱 괜찮더라고요 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똑 잘라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조금 더긴 쪽이 눈 끝에 가도록 붙이시면 됩니다. 약간의 단점은 속눈썹 풀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 길이감이 진짜 딱 적당해서 데일리로 쓰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마스카라를 한두 번 정도 완성입니다. 이게 속눈썹을 써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이 속눈썹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다이소 영상을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거는 정말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써볼 건 파우더 립 틴트라고 가루 형태인데 입술에 닿으면 바로 녹아서 틴트처럼 싹 착색이 되더라고요. 가루날림이 심할 것 같은데 딱히 그렇진 않아요. 대신 약간 건조함이랑 각질 부각이 심한 편이에요. 되게 신기한 제형이에요. 그래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색깔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힌트를 놓고 나왔다거나 급하게 필요할 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터치를 해볼 건데 이 크림 블러셔가 되게 신기한 제형이에요 약간 프라이머처럼 엄청 부드럽게 발리는데 크림블러셔다 보니까 손가락으로 발라주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조, 너무 좋은 냄새나요 옛날에 막 딸기물약? 그런 맛? 그런 냄새? 냄새도 엄청 좋고 발색도뭐이 정도면 이 가격 치고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만 발라도 되게 발색이 잘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크림 블러셔를 별로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화장이 약간 밀리고 잘 지워지고 그래서 이 블러셔는 되게 뽀송뽀송하게 프라이머처럼 마무리가 돼서 그렇게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발색돼서 학생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이소 위드 피카 신제품 색상 추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직접 써보고 추천할 만한 제품으로만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니까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